기억하는 거 테리 했었지? 기... 어. 난안 했는데. 어, 어. <웃음> 난안 했는데. <웃음> 테리 했었어. 기억이 안 나는구나. 우리 유치원에서는 안 해? 유치원에서? 어 소방훈련 안 해? 안 해? 안 해? 아 그렇구나. 진짜? 테리 테리 그러면 알겠대. 테리 불이 났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나 알아. 휴가 내려. 말? 어. 또 외투나 어. 양말이나 신발 음. 신으라고 어. 하면 안 돼. 아 그래? 최대한 빨리 가야 돼. 최대한 빨리 와야 돼. 그리고, 그리고. 어. 그냥 재빨리 문 앞으로 가서 문을 열어놔야 돼 아. 한개를 시켜야 돼 어머어머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머. 어, 그만하시죠 케리가 어? 말한 것처럼 게 수건으로 젖은 수건으로 미트로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근데 이게 대신 그걸 해주는 거야 같이 한번 해볼까? 응. 열어볼게 오, 엄청 축축하다 오, 완전 해 물로 산소를 배달하나봐 그런거? 응, 그런거 같아 음 이거 이따가 이걸로 연습 한번 해보자 타고 이따가 프리야! 프리야야! 음음 보지? 보이지? 근데 이거 진짜 아파트장 이런데 꼭 있어야겠다. 여기다 막아야겠다. 막아야 되나? 다 이렇게. 어 이렇게 하는 거다. 봐봐. 엄마 봐봐. 이렇게 뭐 코만 막는 거야. 그렇 보이지? 응. 보여? 응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. 오, 지 오, 어, 잘하네. 로봇컵인가? 뛰어봐. 탈출. 탈출해봐. 응. <웃음> 탈출 성공. 쉽지? 보여드릴게요 불이 났을 때 행동 요령 첫번째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을 다 눌러 첫번째로 나온 층으로 대비합시다 두번째 계단으로 가는게 엄청 좋아요 세번째 따단 말고, 최대한 빨리 계단으로 대피해야 돼요. 네. 네 번째. 만약 차에, 아, 만약 높은 층에 있다면, 이, 스, <웃음> 식, 반영 마스, 마스크를 하는 게 좋아요. 미리 보세요. 음. 다섯 번째. 창, 창문을 밖으로 내밀고 불이야 불이야 라고 외치세요 만약 소방관들이 안 들린다면 119를 재빨리 전화해서 신고해서 어, 불이야 불이야 여기요 이렇게 가르하는게 좋아요 여섯 번째 만약 문이 닫혀있는 상태로 불이 음. 났다면 음. 거기에 문이 뜨거울 수 있으니 응. 한번 만져보고 뜨거우면 뜨거우면 당장 1 1 9에다다다다 일곱 번째. 응. 손으로 입을 가리지 말고 옷 옷소매로 입을 가리 이렇게 하고 재빨리 대답해. 고개 숙이고요. 네, 고개 숙이고 가답해아 또. 불이 났다고 무서워서 뭐 옷장 안으로 들어가서 문 닫거나 그런 경우는 이용. 아 <웃음> 맞아요. 일곱 번째. 배웠어요. 예, <웃음> 예. 아, 아 그거예요?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불을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. 아또 불을 불, 담 담배가 나는 불도 완전. 왜? 바닥에 담배가 없어지려면 담배를 끊는 게 좋아요. <웃음> 맞아,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주셨네요. 일 네. 격파. 응, 격파 하시죠? 하나, 하나, 둘, 셋. 아, 아야 아, 야 오! 오! <웃음> 오! <웃음> 대단하신데요? 아야 아, 지금. 하나, 두... 아 하나, 둘, 셋. 하나. 같이 둘, 같이 셋. 아니, 같이 해까 아니, 같이 해줄까 발로 해보세요. 하나, 둘, 셋. s t r e